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카운슬러 레드송입니다. 저번 여섯 번째 영상은 6월 금전운세와 건강운세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요청이 있으셔서 질문의 영상과 답카드들의 영상을 번호 순대로 따로따로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봐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시청해주신 이 시청자분들께서 영상 시청에는 좀 불편했다 네, 이렇게 많은 불편을 저에게 호소를 해주셨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처음부터 늘 그래왔듯이 질문 영상과 해당의 답카드들의이 영상들을 한 편으로 합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 시청해 주시고 어, 댓글과 피드백 저에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요. 오랜만에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연애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재회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알맞을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타로의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잊지 못한 그 사람 만났다가 헤어진 그 상대방은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답 타로 카드로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 덱으로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시 재회를 할수 있을까의 답 타로 카드로는 이 로맨스, 엔젤, 오라클 타로 덱과 이 유니버셜 타로덱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카드 더미가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앞에 쭉 놓여져 있는데요. 이번 질문과 옛 연인이었던 그 상대방의 얼굴을 곰곰이 떠올려주시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개의 카드 더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1번의 카운슬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1번의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 카드로는 지팡이의 견습생 카드와 컵의 4라는 카드 두장이 나왔는데요. 카드의 그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이지팡이 견습생 카드의 모습으로는 모자를 꾹 눌러 쓴한 청년이 지팡이 한 개를 들고서 그 지팡이를 넌지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카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카드로는 어, 꼭 스나이퍼 분들이 위장술로 있는 그... 길리슈트라고 하나요? 네. 그런 옷으로 뭔가 본인을 단단히 위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요. 반대편 구름 속에서는 한 손이 굴쑥 튀어나와 이렇게도 단단히 위장한 이 사람에게 어? 당신 거기 있죠? 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컵 하나를 훅 하고 건네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음 위장하신 분은 상당히 좀 무한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래 수풀 속에는 나머지 3개의 컵들도 보여집니다 네. 음이 카드들로 해석을 좀 드리자면 아마도 상대방은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현재에는 확신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서로의 이 연애 상황에서도, 음, 그때 만났던 연애 만남, 그때도 좀 생각들이 불안정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 만났을 때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털어놓진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뭔가 상황들이 생겼을 때 애매모호하게 그런 감정들을 매번 숨기셨던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다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서로 속상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좀 들어보면 상대방은 1번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혹시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이성이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이 사람의 진심은 진짜 뭘까? 이런 부분들. 즉,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표현이 좀 부족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아직까지도 이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을 생각은 하시고 계신데 다시금 좀 의기소침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음, 예전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까 봐 아니면 그 예전에 예전에 연애 때 있었던 그런 불확실했던 것들, 그런 불만에 대한 감정들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말끔히 마음속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주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 카드를 한번 보니까 이 로맨스엔젤 오라클 타로 카드에는 디셉션이라고 하는 이 기만 혹은 속임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가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타로카드를 보면 지팡이의 8번 카드인데요. 8개의 지팡이가 하늘을 그러니까 공중을 좀 날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겹쳐져서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셉션이라는 카드 또한 둘의 관계에서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해석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상대방 분과 다시 뭔가 간절한 재회를 꿈꾸시고 계신다면 상대방에게, 즉 상대방이 원하는 무언가를 본인이 좀 넓게 넓게 오픈하고 공유해라. 그렇게 상대방이 좀 원하는 그런 감정들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가면서 진지한 관계를 만들려고 본인이 좀더 많이 노력을 해라. 네, 이런 처세수를 취한다면 그재회의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른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노력들이 좀 고민되고 음,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 그렇게 돼서 지체하시거나 뭐 노력해봐야지 했다가도 그게 생각만으로만 그치게 되신다면 이루어지려 했더라도 더 이상의 관계 발전, 즉 재회는 이루어질 수 없겠다. 오히려 관계가 더 비틀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석을 좀 마무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정말로 다시 재회를 꼭 하고 싶으신 거라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이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이나 감정,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좀 정렬적으로 오픈해 보시길, 음, 오픈하는 게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1번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상대방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 카드로는 컵의 3이라는 카드와 컵의 견습생이라는 카드 두 장이 나왔는데요. 카드의 그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컵의 3이라는 카드의 모습은 세명의 아름다운 여성이 코츠로 엮은 화환을 머리티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 앞을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여성들의 것으로 보이는 이세 개의 컵들이 테이블 위에 과일과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카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음, 다음 카드에는 이 단발머리를 한 듯한 한 여성이 파란색 큰 모자를 쓰고 자신의 앞에 놓인 컵 그리고 그컵 속에 본인의 모자색과 같은 파란색 물고기를 뭔가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가까이서 음, 이 카드들로 해석을 드리자면 아마도 상대방은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2번을 선택해주신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느낌이 탁 하고 들었는데요. 일단 이두 분의 예전 만남에서는 뭔가 일반적인 그런 연애적 만남 말고라도 함께 비즈니스, 음, 그러니까 사업, 일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성취감까지도 함께 느끼셨고 미래를 좀 바라보신 일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두 분이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셨을 만큼 그렇게 좋은 감정들을 공유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서로의 궁합적인 음, 부분도 아주 잘 맞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하지만 이 관계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뭔가 틀어졌을 확률이 좀 높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두 분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었던 사람, 즉 친구도 될수 있고요. 부모님. 혹은 다른 이성의 갑작스런 출현이었다든지 꼭 그렇지 않았더라도 음,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런 뭔가의 임신이었다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의 정말 갑작스런 음, 정말 갑작스런 그런 개입이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틀어졌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한순간의 실수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이두 분은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많이 함께 서로 공유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더 행복하셨던 것 같고 특히 이 상대방 분은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좀 어린아이 같다 즉 애같이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내가 더 챙겨주어야 한다. 그런 책임감의 느낌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번 분들의 마음이 특히 좀 따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이 2번 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크게 변하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2번 분들을 생각하시기에는 애기 같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면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약간은 수다쟁이 같아 보이지만 음뭐 그런 나쁜 쪽의 감정들보다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음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유혹들에는 좀 귀가 좀 얇은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의 이런 관계 회복의 기회는 이 상대방 분이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엿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이답 카드를 보니까 이 로맨스 엔젤 오라클 타로 카드에는 패스 s t life relationship 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유니버설 타로 카드에는 더선 태양이라는 카드가 보이는데요 이번에 분들의 카드가 아주 신기한 게 이 패스트 라이프 릴레이션십이라는 카드 또한 뭔가 두 분이 과거에 아주 행복하게 잘 만났었고 사실은 평생의 동반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지냈는데 뭔가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불안성으로 끝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점입니다. 앞에 이 내용들과 동일한 이야기가 좀 반복되어지니 저 또한 좀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요. 서로만이 아는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고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이런 마음만 동시에 서로 함께 가지신다면 앞으로도 예전처럼 아니 어, 그 이상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라는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 카드 또한 앞날의 좋은 소식 좋은 쪽으로의 발전, 행복한 시간, 만족, 사랑, 이런 좋은 뜻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이 상대방 분과 다시 뭔가 간절한 재회를 꿈꾸시고 계신다면 상대방에게 거리낌 가지시지 마시고 아낌없이 본인의 감정을 마구마구 표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상대방도 재회에 대해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은 오래오래 이 상대방 분과 행복을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감정에서의 본인의 과한 그런 감정으로 과민 반응을 보이시지 마시고 음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 쪽에서 느끼기에는 어 진짜 예민한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신경질적이야 이런 부분으로 좀 그분을 좀 지치시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도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너그럽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할수록 더 빠른 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회가잘 되셨다면, 음, 유튜브 이 방송 댓글 다시 한번 남겨주시러 방문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궁합 정도 따로 문의 주시면 더 좋구요. 네. <웃음> 네. 그럼 이번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대방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이 모건 그리어 타로카드로는 전차 카드와 검의 7이라는 카드 두 장이 나왔는데요. 카드의 그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차의 카드는 검은색의 말과 흰색의 말이 이끄는 이 전차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타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검의 7이라는 카드의 모습은 한 남자가 다섯 개의 검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카드인데요. 이 남자의 뒤로는 두개의 검이 이 모래의 바닥에 꽂혀져 있는 그런 모습의 카드예요. 이 남성은 이두개의 검을 못 봤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서두르다가 미처다 챙기지 못한 걸까요? 음, 이 카드들로 해석을 드리자면, 아마도 상대방은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사람. 즉, 남들의 말이나 남들의 시선을 좀더 인식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두 분의 만남에서도 두분 사이에 뭔가 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서 뭔가 이간질 같은 부분들을 만드셨고 그런 부분들로 오해가 서로 많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 분도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많은 상처를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쉽게 예를 들면 남들의 조언이나 그런 상담적인 부분들을 듣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음 결국엔 지쳐가지고 본인의 욕심만 채우기에 바빠졌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이해심이 없어지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좀 불안해졌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만남이 시작부터 둘을 좀 엇갈리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주위에서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한번 이겨내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셨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의 눈에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 상대방 이분의 말보다 남의 말 그러니까 부모님 혹은 친구 지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일명 뭐 파파마마걸 혹은 파파마마보이 등으로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의 생각과 함께 3번 분들이 추진력은 있는 사람이긴 한데 끝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시고 계신다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번을 뽑으신 분들은 벌써 이미 연락을 취하셔서 다시 뭔가 잘해보자고 말을 건네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유는 이두 번째 카드에서 상대방이 이미 벌써 신중을 뭔가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가 나와서거든요. 음, 상대방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니? 혹은 너 뭔가 계획은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답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엔젤 오라클 타로와 유니버셜 타로 카드 이 로맨스 엔젤 오라클 타로에는 힐링 패밀리 이슈스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유니버셜 타로에는 디 인프레스라는 여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앞서 설명이 되었던 부분들이 살짝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고 솔직히 좀 놀랐는데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서로의 문제로 뭔가 일들이 불거져서 헤어지거나 싸웠다기보다는 확실히 제3자의 개입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카드들을 해석해보면 일단은 이 상대방과의 예전의 만남에 있어서든 아니면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든 어머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가족분들의 반대가 확실히 있으셨다거나, 가족이 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이 이 말을 듣고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마음이 조금 갈팡질팡 갈대처럼 우왕좌왕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은 꼭 피가 섞인 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지인, 친구들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들이 자꾸 연출되었고 그래서 결국엔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게 되진 않았었나, 음, 뭔가의 일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굳이 반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3번 분들의 가족관계가 음, 3번 분들이 선택하신 분들의 본인이 먼저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었다거나 지인들과의 좋지 않았던 상황들로 인해서 애꿎게이 상대방에게 나쁜 상황으로 내비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상대방과의 재회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이런 상처받게 만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서 상대방 분에게 다가가야지만이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겠다. 음, 상대방이 돌아올 것 같다. 그렇게 제외 오늘 좀 여실 수 있겠다라고 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상대방만이 아닌 이 다른 3자분들의 시간까지 고려하시고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시간, 이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잘 만드셔서 만족스러운 그런 상대방과의 재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둘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꼭꼭 유념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굳게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모건 그리어 다로 카드로는 컵의 7이라는 카드와 펜타클의 에이스라는 카드 두장이 나왔는데요. 카드의 그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컵의 칠의 이 모습은 구름 위에 7개의 컵들이 둥둥 떠있고요. 이 컵들 속에는 보석, 월계관, 용, 뱀, 붉은 산의 모습, 가면, 사람의 얼굴 형상이 각각 담겨져 있네요. 그리고 다음 카드의 펜타클 에이스의 모습은 구름 속에서 동그란 별의 모양을 받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밑으로는 아치형이 이문 사이로 조그만한 길이 보여지고요. 양쪽으로 붉은 꽃과 흰 꽃들이 피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카드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고 음, 이 카드들로 해석을 좀 드리자면 아마도 상대방은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뭔가 4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백치미가 조금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신데렐라 콤플렉스 혹은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뭔가 허상 속에 상상 속에 좀푹 빠져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 둘의 만남에서 이 상대방 분은 현실을 좀 직시하는 부분들이 많으셨다면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 욕심은 굉장히 많으신데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망설이시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 상대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실천을 옮기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특이한 케이스에 뭔가 다른 방향이었던 거죠 상대방은 오른쪽 길로 한번 우리 데이트를 가보자 하면 4번 분들은 뜬금없이 아니야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볼래 이런 정도? 네 뭔가 표현이 이해가 되시나요? 음 하지만 이 부분들을 상대방 분은 좀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 물론 한 번씩은 이, 똥꼬집 좀 부리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핀잔은 주셨더라도 뒤돌아 서서는 피식하고 웃으실 정도로 좀 4번 분들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크게 높낮이 없이 여태까지 평탄하게 좀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자라오셨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상대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면 현실성보다는 좀 독특한 네, 남들이 생각했을 때이 음, 상상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독특함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 아직까지도 4번 분들을 떠올리시는 모습이 이두 장의 카드의 모습처럼 기억되어지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재회를할수 있을까요? 라는 답 카드 로맨스 엔젤 오라클 타로와 유니버셜 타로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라클 타로에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유니버셜 타로에는 펜타클의 3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엔게이지먼트라 어, 약혼이라는 뜻을 가진 카드인데요. 이 약혼의 카드가 떴다고 해서 의미가 뭐 바로 이 상대방 분과 약혼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외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주 높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이 상대방 분과 낭만적이고 높은 사랑의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자신의 생각들은 네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표현은 하시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만 입장을 굳히셔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목표하는 그 삶에 그 무엇이 되었든 표현은 하시되 상대방 분과 하나로 의견을 합칠 줄도 알아야 하고 상대방 분의 생각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생각하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 분들인데 이 4번분들이 조금 본인만의 그런 4차원적인 생각과 행동들만 고집하신다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제외를 하신다고 높은 가능성으로 제외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서게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좀 마무리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 참고로 이 재회온 카드들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4번 분들은 물론 타로를 보는 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고 떠올라서 이런 질문들을 봤을 수도 있겠으나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문득 이 컨텐츠를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을 그냥 점으로 보신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꼭이 지금 이 상대방 분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벌써 만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일이나 혹은 취미생활, 그런 소개 등으로 곧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시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머리를 스쳐갑니다. 네, 참고예요. 참고. <웃음> 음, 마지막 4번의 카드 해석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일곱 번째 영상, 헤어진 상대방과의 재회운에 관련된 주제도 끝이 났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타로 해석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적인 요소로만 시청해주시고 너무너무 심각해지시진 말기. <웃음> 아셨죠?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복체를 대신하여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드타로의 이 개인타로 상담들은 언제나 운영중이니까요.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카카오톡 첫 상담 이벤트는 쭉 계속되어지고 있으니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다음 방송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보는 여인 레드타로 레드송 다음 방송에도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